지금까지 이 녹본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사실 서울시 쪽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복원할 수 있을 만한 또 하면 효과가 좋을 만한 하천들을 고른 거예요. 그 검토 결과 사실 이 녹본천이 가장 복원했을 경우에 효과가 뛰어난 하천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높은 순위에 꼽히게 된 이유는 일단 불광천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불광천은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흐르고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한 물기를 확보하기가 가능하다는 라 어,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간혹 저희가 녹본천을 복원한다 그러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교통을 어떻게 할 거냐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 이거, 이거 보시면 이제 녹본천이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보시면 차로가 좀 7차선 도로인데요 저런 식으로 어, 4차선 도로 4차선 도로를 남겨놓고 가운데 부분 세개 차선 정도를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천으로 그 인근에 우회도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 정도만 남겨놔도 교통에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게 서울시의 영역 별감입니다. 그 녹번천 복원을 제가 한번 해보자 라고 우리 뭐 부총장님이나 우리 서울시에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더 나은 주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이번에 복원할 녹번천은 굉장히 맑은 물이 흐르는 천으로 복원을 해보려고 하고 실제 기술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많이 하셨던 얘기가 아이들이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아이를 보도 그렇고 이 여름에 밑에서 분수 나오거나 이렇게 물하고 접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은평에는 좀 그런 공간이 적었는데 굉장히 맑은 물이 흐르게 되면 아이들이 좀 들어와서 좀 놀수 있고 손이라도 담글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름다운 경관이나 휴식 공간이 마련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사람들도 좀 많이 찾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요 다른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은 물길이 조성되면 여름철에 그 주변의 온도가 떨어진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원을 하면서 약간 상상력을 더한다면 공연을 한다든지 체육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도 같이 결합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라든지 뭐 예술, 체육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걸 약간 조감도 형태로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가운데 천이 흐르고 어 불광천하고 합류되는지 점에는 뭔가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광장도 있고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상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하는 건 2023년 그러니까 내후년이고 25년에 완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다녀본 천들이에요. 저희 우현실에서 시연 구원님들하고 같이 다녔던 천들이 심곡천이란 데도 가보고 정릉천이란 데도 가본 겁니다. 심곡천의 경우에는 제가 가보니까 물이 굉장히 맑아서 진짜 아이들이 천안에 들어서 놀아요. 정릉천 같은 경우 주변하고 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주변에 있는 상가나 이쪽하고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좀잘 참고해서. 될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이 천을 복원했는데 오히려 그 주변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 특히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 지역을 좀 새롭게 다좀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은평의 전체의 어떤 그런 삶의 질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까지 가야 최종적으로 본천 복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